갈림길에서 멈춰서 발을 때지 못하는 어느 쪽을 가든 늘 후회하지 않았나 다른 쪽 길을 걸어 보지 않은 우리는 미련 아니면 그이었던 네가 아니면 내가 아닌 시간들 속에 멈춰있던 나는 여전히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막다른 달림길에 그냥 서 있을 뿐